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힘 빼지 마라예요 우리가 볼을 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힘좀 빼고 쳐라 무슨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힘을 빼는 건 맞아요 다만 우리가 힘을 빼다 보니까 나오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 실수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적당한 힘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타이거 우즈도 인터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립 프레셔를 얼마나 주냐. 자기는 70% 준대요. 그립 프레셔 70%면은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약간이 아니죠.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립을 이렇게 조금 강하게 쥔 상태에서 전반적인 스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타이거 우즈는 우리보다 악력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 사람도 70%의 힘을 주고 그립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립의 힘은 뭐 치약이 쥐어짜지지 않을 정도 계란이 깨지지 않을 정도 손에 있는 새가 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얹어놔라 라는 그런 힘을 좀 많이 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서 그립을 잡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 흔들려요 제가 내가 이렇게 그립을 쭉 늘어서 보니까 양팔꿈치가 벌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립도 힘을 빼니까 흔들려요 손목이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을 가는 도중에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립을 잡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이 꽉 견고하게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다운스윙을 뭐 뿌리든지 끌고 들어오든지 다할 수가 있는데 힘을 쭉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면은 들려요 여기가 그립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시 잡아야 겠죠 내려오면서 페이스가 틀어져요 혹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딱 맞으면 이런 얘기 하죠 아 맞는 순간에 새가 돌아갔어, 새가 손에서 돌아갔어 왜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립을 잘못 잡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립에 힘이 없으니까요 이 공의 힘이 내악력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공과 클럽이 맞는 순간에는 두 개의 저항이 발생인데요 내가 이 클럽의 스피드가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이 힘이 공을 밀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나와야 되는데 공에 져버리는 거예요 이공몇 그램, 몇 그램이나 한다고 이몇 그램도 안 되는 공을 맞추는 순간 채가 돌아가 버릴 정도로 그립을 약하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좀더 올바른 궤도에 클럽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힘을 줘서 그립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하게 잡는 것도 물론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더 강하게 잡는 걸 고를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팔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렇게 꽉 잡은 상태에서는 공을 친다면은. 그래도 체가 흔들리지 않고 공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하게 보낼 수는 있지만 클럽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된다면 라은 로또예요. 이렇게. 그립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지 마시고 약간의 그립에 힘을 주고 잡으시는 게좀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립에 힘을 약하게 잡으면서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은 몸에도 힘이 안 들어가요. 내가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해서 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 손을 가볍게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림에 힘은 빼고 하체에 는 힘을 줄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한군데 힘이 딱 들어가면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살짝 견,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팔에 힘을 주면 하체에도 어느정도 긴장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팔에 들어가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하체에 힘을 주면 어느정도 어깨, 등, 팔에도 적당량의 긴장은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체에만 힘을 주고 그립은 가볍게 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백스윙, 다운스윙 때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그립을 줄여줘야지내 손, 팔, 어깨, 코어, 등, 하체 전체의 적당함에 긴장이 발생될 수가 있어 긴장이 발생함으로써 내가 스윙이 좀더 흔들리지 않고 더 편안하게 공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체를 버티고 싶으시면 그립에 힘을 주세요 너무 가볍게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프로들은 가볍게 잡아도 괜찮아요 그립을 잘 잡으니까, 견고하게 잡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가볍게 잡는다고 생각해도 을 악력이 좋아요 계속 볼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완근의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프로들은 가볍게 잡아도 그게 아마추어분들이 강하게 잡는 거랑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님들이 가볍게 잡아라 라고 말하는 힘이 아마추어한테는 좀 강하게 잡았을 때의 힘과 동일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립을 가볍게 줄때 올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뭐냐 바로 클럽이 나를 끌고 다녀요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손에 힘을 주고 몸에 긴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내가 축을 지키면서 스윙을 하게 되니까 내가 클럽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클럽의 힘을 너, 그립의 힘을 너무 뺀 상태에서 클럽을 잡게 되면 이 클럽을 뒤로 보냈을 때 뒤로 보내는 속도에 클럽 헤드의 무게가 합쳐지면 그건 힘이 된다 라는 내용을 일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쭉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 딸려가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려가요 자, 근데 또 여기서 또 골반은 왼쪽으로 밀어 백0 0개 치면 1 0개다뒤땅이에요 이렇게 치시면 은그러기 때문에 좀더 클럽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공을 치고 싶다고 라 하시면 은 어느 정도 힘을 주세요 다만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클럽을 잡고 뒤로 보낼 때 앞으로 보낼 때,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시면서 그립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 손목이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지 않을 정도 이 정도의 힘을 찾아주시고 여기서 힘을 너무 빼면 이렇게 갈때 이렇게 흔들려요 이거는 절대 좋지 않은 압력이에요 반대로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아파요 네,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적당량의 힘을 이렇게 잡고 움직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클럽이 틀어지지 않는구나 내 그립이 틀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적당한 힘을 충분히 느끼시는 연습부터 하시고 그 정도의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볼을 치신다면 드라이버에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아이언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나 드라이버는 클럽이 길기 때문에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클럽을 내가 컨트롤 해야지 내가 클럽과 몸이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일체감도 살려서 방향도 높일 수 있고 페이스 앵글 컨트롤도 좀더 쉽게 해서 좌우로 고꾸라지는 볼도 안 나오게 하고 마지막으로 클럽을 더 강한 힘으로 뿌릴 때 클럽이 흔들어지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좀더 강한 힘을 볼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쓰는 힘을 100% 볼에 전달을 해야지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거리가 나오지 그리고도 거리가 충분히 안 난다고 라 하면 은 내가 쓰는 힘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일단 내가 쓰는 힘부터 공에 전달을 해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남김 없이 전부 다 샷에 쏟을 수가 있는 그런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볼을 칠 때는 적당량의 그립에 힘을 주시고 너무 가볍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고 볼을 치시면 지금보다는 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더 편하게 공의 흔들림은 막을 수 있고 클럽이 돌아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립은 조금 강하게 잡고 쳐야 된다. 그립 프레션은 높아야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